안녕하세요! 홍사운드입니다! 오늘은 짠! 로제떡볶이의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, 6개월 전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에 크림 엽떡을 먹었었는데 크림 엽떡이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투움바 떡볶이라고 해서 안에 스파게티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더 맛있게 먹으려고 날치알 주먹밥도 준비를 했고 핫도그, 감자튀김도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원래 더 있는데 저희 그 딸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좀 나눠주고 왔어요 그리고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이게 21,500원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,500원 아니었나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비싸진 만큼 음미하면서 <웃음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 음료수 먼저 짠! 아, 자메이카 먼저 음. 와 맛있네 가격이 좀 올라서 아 약간 이랬는데 먹고 나니까 아 <웃음> 그럼 이제 두운바 떡볶이 오 맛있는데요, 계도 어 근데 이거 로제 떡볶이에 스파게티면 넣으니까 맛있다. 음..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금. 오늘 주문한 것이 달토끼의 떡볶이 흡입구역이거든요. 여기 오. 투운바 떡볶이가 좀 예전부터 유명하긴 했는데 오늘 처음 먹어본 건데 맛있는데요. 음, 추천. 여 치킨. 아 <웃음> 근데 얘 비주얼 장난 아니다. 이 윤기 절절절. 와. 음! 어, 근데 여기가 가격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? 16,000원인가 18,000원인가 그랬는데, 대신 안에 토핑이 진짜 많네. 소떡소떡을 뭐 여러 번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, 많은데요? 이렇게? 치즈떡도 있고. 와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막 뭔가 이제 어 너무 배부른 것 같은데 싶지만 뭔가 이한 젓가락씩 더 먹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가지고 야 오랜만에 제대로 배 터지게 먹었다 와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맛있어요 <웃음> 나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나는 핫도그는? 어. 맛있다. 맛있어? 진짜. <웃음> <웃음> 보느라고 어, 정신이 없다. <웃음>